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은 것처럼요 여자들도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가 있죠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매력들 중에 오늘은 남자가 말하는 재미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남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자가 말하는 재미있는 남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재미있게 해준답시고 웃긴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죠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법했던 그런 유머들을 사용하면서 자기는 제법 재밌는 남자라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남자는 분명히 여자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한 건 맞는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여자가 말하는 재미있는 남자는 분명 아니겠죠 그럼 남자들이 말하는 재미있는 여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남자도요. 분명 재미없는 여자보다는 재미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드라이브 겸 데이트를 가요. 그리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고요. 여자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이 데이트 코스는요. 남자가 모두 준비했고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내가 남자를 재미있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남자에게 재밌는 여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좋을 거고요 특히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남자가 준비한 데이트 코스니까요 바깥 경치를 보면서 감탄해 줄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만족감이 있는지 남자한테 표현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야 남자가 보람도 느끼고 뿌듯해 하거든요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서 돌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뭔가 욱하는 기분이 든것 같이 느껴진다면 남자를 대신해서 상대방 차량을 마구 욕해 주는 조금은 귀엽지만 격하게 남자의 마음을 대변해 준 듯한 그런 행동을 해 주시면 좋죠 또 드라이브를 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조형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이 눈에 띌 때는요 어? 저게 뭐야? 하는 식으로 물어봐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요 남자가 조금은 잘난 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단 이런 방법을 쓰실 때는요 남자에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누구라도 다 알만한 그런 정도의 질문이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자 입장에서 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좀 민망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요. 너는 역시 이거 알고 있었구나. 이거 모르는 남자를 되게 많더라 라고 치켜세우면서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남자가 수준이 상당한 편이라고 생각되신다면요.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해서 기분을 더 업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자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심하게 그냥 잠들거나 스마트폰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심리 테스트 같은 질문을 해서 남자와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건 이럴 때 남자의 심리를 맞추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남자가 느낄 때 내가 이 이야기에 중심이 되어 있구나. 내 여자가 나를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요점을 좀 정리해 보면요 남자는 일단 여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도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의 애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대화는 계속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요 남자 자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설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자에게 멋있다, 대단하다 등의 리액션을 해주면 자신이 제법 멋있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는요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자를 또 좋아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가 말하는 재미있는 여자라는 생각보다는 남자들은 이런 행동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여성을 좋아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고요 연애를 하면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또그 인정은 요 여자친구의 감탄과 칭찬 같은 리액션이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이렇게 자신이 상대와의 대화에서 자꾸 부각되어 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를 결국 재미있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웃게 해주거나 내가 즐겁게 해주는 행동을 한게 아니라 남자 스스로가 알아서 재미를 그 안에서 찾게 된 거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요 축구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워 죽겠는데 숨차 가면서 다쳐 가면서 죽어라 뛰는 저 축구가 뭐가 재밌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자들은 요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 공을 차는 순간 골이 들어가는 찰나를또 경기가 끝난 이후에 땀 흘려서 흠뻑 젖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축구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들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남자들은요 반대로 여자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것이 무슨 재미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남자는요 웃기거나 활달하거나 애교가 많은 여자를 재밌는 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남자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제법 멋진 모습을 든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준 그런 여자를 재밌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하는 정도로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온 남자가 있다면 또 내가 다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데 재미있는 여자의 모습을 좀 갖추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